뭐랄까요? 정말 공포, 두려움. 음흠. 왜냐하면 막그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막 사망자가 하루에 800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그 사망자 시체를 어디 둘 데가 없어 가지고 영안실 뭐다 찾아 그래 갖고 그때 나왔던 게왜큰 트레일러, 트레일러 같은 거쫙 세워 놓고 거기를 영안실로 쓰고 맞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하트 랜드 유명한 하트랜드 음.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그게 이제 퀸즈 그 스롱넥 브릿지를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 근처에서 제가 한번 밥을 먹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음. 그 해벽가에 보이기도 해요. 네. 근데 그 섬이 어떤 섬이냐면, 사, 어, 작은 섬인데, 거기가 원래는 그, 그 교정국이라고 하죠. 음. 그러니까 뉴욕시, 뉴욕시 그 교정국이 뭐냐면, 그, 감옥을 관리하는 곳, 죄수들 관리하는 곳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뉴욕시에 있는 모든 공원은 공원 관리국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상하게 하트 아일랜드만 그 죄수, 제수자들이 관리를 해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도 하고. 근데 거기가 왜냐하면, 올해, 음. 옛날부터, 거기가 그 신원 불상자. 음. 그러니까 신원이 알려지지 않는, 뭐, 홈리스라든가, 음. 가족이 찾지 않는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 있으면, 거기다 갖다 붙었어요. 네. 그래서 한때, 거기서, 거기가 근데 관리가 잘안 되니까, 막 태풍이 오고 뭐막 비바람이 치면 그 무덤이 음. 파헤쳐지는 거야. 어머나, 가지고 그섬 해안가에는 사람 뼈다기들이 이렇게 널부러져서 아하. 돌아다니고 이게 네. 한번 뉴스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막 그때 막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근데 진짜 해방가에 아, 사람 뼈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많고 어, 어. 거기다가 이제 뭐 물론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갖다 묻기는 했지만 이게 각 그끔 나중에 가족이 나타나기도 으흠. 하고, 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도 묻기도 하지만, 왜 장례비가 없는 사람들 네, 있죠. 가난해서. 네, 네. 그런 사람들도 거기다가 이제 묻게 되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나중에라도 한번 찾아가고 싶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거기를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교통편이, 배편이 정말 하루에 한번? 음. 그런데 그러니까 음. 너무 그 배편도 어렵고 들어갔다 나오기도 힘들고 음.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뉴욕시에서 계속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 이게 그 뉴욕시에서 그거를 교정국 담당에서 뉴욕시 공원 관리국 담당으로 넘기고 그래서 이제 관리들을 관리를 이제 공원 관리국에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는 그게 아마 샌디 이후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널브러져 있는 그뼈다귀들 다시 이렇게 잘 묻어들이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배편이나 교동편도 좀 늘리고, 이런 걸로 막 바뀌고 있는 찰나에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팬데믹이 터지자, 어, 그 시체를 묻을 곳이 없으니 그 하트를 알리는데 그때 그전 세계에 해서 특별히 됐잖아요. 뉴욕시에 너무 죽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이렇게 쫙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들을 다 묻고 있었다. 그 그림 보신 적 있죠?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더 끔찍하죠. 그쵸. 저기는 아비규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고, 그 퓨너럴, 그 에서는 왜 시체 썩는 냄새가. 그렇죠. 그 여름을 지나면서 뉴욕시가 그랬단 말이에요. 음. 그랬는데, 최근에 이 그, 그런 시체를 관리하는 곳에서, 아니, 그 뉴욕 검시관, 검시관 소속 대변인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아직도 그 트레일러에 있는 시체들이 있대요 아직도요 네, 아직도 이게 원래는 그 이제 그렇게 거기 있다가 가족들이 와서 뭐 우리는 하트알랜드에다 묻어 달라 이제 가난하신 분들은 보통 장례비 없는 분들은 그렇게도 하고 뭐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가족이 나타나지 않는 시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음. 시체들을 가서 함부로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약 759가 아직도 트레일러에 있답니다. 이 트레일러가 어디있냐면 브루클린, 브루클린 왜 선셋팍 있죠? 아, 네. 네그 지역에 있어요. 어이구. 거기에 이제 대형 트레이드를 쫙 세워놓고, 아직도 7 5 9나 되는 그런 시체들이 아직도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악몽이죠. 그러네요. 이게 해결이 안 돼. 나다 해결됐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거의 사망자가 뭐 하루에 30명? 뉴욕 전체? 음. 이렇게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 그렇,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핫하일랜드에 작년, 그래서 요번에 발표하면서 작년 1년 동안 매장한 시체가 2 6 6 6구 엄청나죠? 이게 보통 핫하일랜드의 평년 같으면, 평년 같으면 1년에 한 1,200건 정도가 있대요. 배 이상이. 그러니까. 작년 한해 동안만. 거기에 다 묻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가 한5 0 0건 그러니까 음. 뭐 평년보다는 조금 많은 편인데 그래도 많이 줄었죠. 음. 네, 네. 그래서 지금 그그 그 하타일랜드에 음. 대해서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뉴스가 나갔어서 한번 설명은 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직도 뉴욕시에 음. 이런 어그 코로나 관련한 사망자들의 그런 시체들이 아직도 이렇게 처리대가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